요대에게 멀리건이 정말 중요하 중요해요. 어, 근데 일코 1코는 들고 가고 싶지. 그러니까 세일렌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갈퀴 창날을 그리고 그게 이게 상대 되게 뭔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상대가 진짜 사든지 아니면 도적 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서. 오케이. 아, 됐다. 조금올렸조조금올렸조데조금차이조 있나 혹시 아 이게 조문다 써놓으면은 고거 나왔을 때 세일에 나왔을 때그단 일단, 일단 불길 두번 합시다 일단 불길 두번 맞아요. 헤드폰에서 방송 소리 나오는건데 아니 근데 울리는거는 당연히 제가 고쳐야될 문제가 맞죠? 울리는거는 당연히 내가 고쳐야될 문제가 맞고 상대 왜 이렇게 사기차, 사기치냐고? 2 1등이기때문이죠2 1등이기 때문 이 일단 요이집이 집을 빌딩해 이 집을 빌이 집을 빌요이이이 여기서 세일은 뽑으면은 얼보얼보는 무조건 걸어야겠죠. 얼보 무조건 걸어야 되고, 이걸로 세일을 찾자. 오케이, 일단 세일을 찾았구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아, 이득교환, 이득교환 좀 땡기는데, 어차피 1대 1밖에 차이 안, 없잖아. 이득교환 하자, 이득교환 하고. 스마이트면 딱 죽네. 스마이트면. 이러면은, 이러면은 진짜 아직 모릅니다. 형님 순트브 망한 이유가 뭔가요? 돈이 안 돼서 망했습니다. 주문이 없네. 일단 오케이, 요새이 좋구요. 잠깐, 지금 나가지? 주문? 나가. 나 주문을 얻었을까? 주문? 엄청 잘 흘렸다. 이러면은 진짜 아직 몰라. 니님 오늘 1등 찍으실 수 있나요? 열심히 하다보면은 1등 도찍을 수도 있겠죠 스마이트. 그밥인가? 스마이트 그밥. 그밥도 없구요. 나가 일단 투베럭 하고 나가 응. 해 okay, 나가 붙었고, 가진리요 육합체 남았지. 육합체가 없었네요. 아 잠깐만 이것도 뭐 잘못한거 같은데? 어차피 이거 내면 되잖아 사소해! 근데 왜 두번이 울릴까? 오케이 사소했죠? 요렇게 이기시면 됩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